속을 파헤치는 빌레입니다. 자, 구의 속을 만나지 파헤치는 해법다구 빌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단에서 단으로 장으로 단으로 장으로 해서 코너로 갈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전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 하실 시스템 단에서 출발을 해서 단으로 장으로 단으로 장으로 해서 코너로 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단에서 출발할 때는 음,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스피드는 음, 대전이니까 2.5레일 이상 3레일 정도가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죠. 당구선 출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출발할 때는 자, 모든 구역이 다 똑같죠? 당점은 오른쪽으로 칠 때니까 9시 3팁 맥심 당점입니다. 자, 그곳을 주시고 첫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반대편 당쿠션 5포인트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10포인트 말고 5포인트를 치시면 되고요. 20에서 치, 치실 때는 저쪽 당쿠션 10포인트를 치면 되고요. 30에서 쳤을 때는 단쿠션 15포인트를 치시면 됩니다. 자,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5포인트마다 한개씩 어, 출발 포인트는 커지신다고 합니다. 1에서 출발할 때는 5 2에서 출발, 출발할 때는 10 3에서 출발할 때는 15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시타를 한번 해볼게요. 5 포인트. 3 t 을다 주시고, 5 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2.5레일 레지 3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을빨로면 충분하죠. 2.5레일 레지 3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을빨로면 충분하죠.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포인트도 쳐보고 30포인트도 그 다음에 코너까지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20포인트 출발입니다. 20포인트 자, 여기는 20이니까 저기는 반칸 올라가는 10포인트죠. 3T 3시당 점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포인트. 자, 30. 30이니까 15포인트를 치면 되겠죠? 자, 스피드, 당점.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0에트 치면 20 포인트를 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맞는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코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 포인트는 반 포인트, 두 포인트는 한 포인트, 세 포인트는 한칸반 포인트, 자네 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이 포인트, 자3팁을다 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 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프를 치면 대전 코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리 음, 접구가 다른 데 있을 때한번또 시타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1리 접구가 코너에 아니고 한 포인트 앞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자,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를 치면 코너로 들어왔죠? 그러면 한칸 당겨지면 여기도 반 칸, 하프니까반칸 당겨 주시면 한 칸이 길어집니다. 자, 스트로크 스피드 당점 똑같고요. 간결하게 쉬시면 됩니다. 너무 세거나, 너무 부드럽게만 쉬쉬 안 쳐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거나, 너무 부드럽게만 쉬쉬 안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칸 정도.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포인트도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빗겨치기, 앞돌리기도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 앞돌리기는 좀 힘들고 빗겨치기는 그나마 좀 쉽게 어, 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빗겨치기 한 번, 앞돌리기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빗겨치기 배치를 세었습니다. 출발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4에서 이 하프가 되는 거죠. 대신에 당점이 3팁 9시, 어, 3시 당점이 아니고 올라갑니다. 1시 반 당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모든 거에서 다 1시 반 당점, 2시까지도 가능하고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8분의 2점, 어떻 정도면 되겠네요? 간결하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임팩을 안 주셔도 됩니다.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임팩을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앞돌리기 하나 또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 배치. 3에서 하프, 15 포인트죠. 반이니까 저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봤더니 한 8분의 2 두께 정도가 나오네요.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일족구가 한칸 앞에 있으면 반 포인트를 더 땡겨주시면 되고요. 음, 짧게 치고 싶다 하면 반칸 앞으로 또 땡겨주시면 되겠죠. 자, 시타 장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면으로 가시죠!